유튜브도 자꾸 보면 이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 중독이 되고, 그리고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얘기를, 제 생각을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뭐 저하고 논쟁을 하시려고 하시면 다른 유튜브에 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쪽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맞는 내용인지 믿고 구입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유튜브를 보고 또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경매권으로 해서 뭐, 2억, 3억, 3, 4억씩 더 저렴하게 뭐, 구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지금 모든 아파트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고, 구축 자체에서 지금 팔지 않는 분들은 평생 그 아파트에 뭐, 살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주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 뭐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해서 나왔다. 대부분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모든 분위기가 하락세에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에 뭐 예전에 한두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의 주제는 얼마든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 주제를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하는 것이고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건 자기의 의견에서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사실 뭐 아까도 얘기를 드리고 실시간을 만들어 드렸지만 경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없었지만 경매는 여기에 사실 넣고 싶은 생각도 없죠. 지금 대부분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태반인데 경매 마찬가지 별장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 아파트 거래되는 동향도 제가 설명드렸고 아파트가 사실 엄청나게 거래되다가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매로 나와서 3억이든 5억이든 뭐 아파트를 싸게 살수 없나요? 그만큼 거래가 안되고 유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억에서 5억까지 살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경매를 전문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경매 부분은 얘기 한번 드렸지만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경매의 어떤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했던 금액보다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경매 자체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모든 동향이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부터 해갖고 경기도 온 동네 온 전국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고 투기 세력이든 뭐갭 투자든 지금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겁이 나서 투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 수백 명대거지로 와갖고 아파트 집가 올리는 반응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눅눅지 않죠.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와서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구입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번에도 경매부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문자를 또뭐 보내주시고 하는데 뭐 저는 경매 전문이 아니고 또 경매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측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에서 신축을 갈아타거나 아예 저렴한 상가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예전에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태반이지 우축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서 썩은 아파트를 정말 뭐 싸게 거저주다시피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구축아파트 구입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경상과 수송구, 낭구, 동구를 할것 없이 제대로 된 아파트들은 사실 경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경매 나오기 전에 매매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3억 5억까지 하락해서 경매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뭐 앵무새도 알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짜증은 나는데 영상을 좀 보세요.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제 말이 좀 틀리다고 싶으면 다른 유튜브에 얘기하는 부분을 듣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억 5 하락해서 살수 있는 기회 어, 그런 기회가 아무것도 노력 없이 아무것도 지식도 없이 아무 경험도 없는 분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요? 유튜브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유튜브의 중독자에 불과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옵션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아파트 경매 진행건수 1,330건 중 599건이 낙찰 45% 됐다. 전달 42.8%보다 2.2%포인트 피 늘었다. 그러나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94.3%에서 93.8%로 0.5%포인트 하락해 올해 들어 최저다. 평균 응찰자 수도 6.1명으로 전달 7.2명보다 줄었다. 매물 적재와 7월부터 강화된 DSR 청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단, 서울은 낙찰률 56.1%, 낙찰가율 110%이 모두 올해 최고였고,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3.8명과 비슷한 3.6명이다. 경기는 모두 하락했다. 낙찰률은 46.4%로 전월 54.6%보다 8.2%포인트, 낙찰가율은 90.7%로 전월 93.7%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8명으로 전달 9.3명보다 줄었다. 인천 낙찰률은 50.8%로 전달 42.6%보다 8.2%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낙찰가율 88.8%은 전월 96.8%보다 8포인트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 80%대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 6.6명보다 줄어든 5.4명이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88.4%만 낙찰가율이 전월 85.5% 대비 2.9% 포인트 올랐다. 대구는 81.3%로 2014년 1월 81.1% 이후 최저다. 울산 93.3%, 부산 95.9%, 광주 96%도 전달보다 3.3% 포인트, 1.4% 포인트, 1% 포인트 하락했다. 여덟 개 도에선 강원 지역 낙찰가율이 108.2%로 전달 99.3%보다 8.9%포인트 올랐지만 전남 87.4%은 18.7%포인트 떨어졌고 경북 91.9%, 충남 90.6%, 경남 89.5%, 전북 85.8%, 충북 84.5%도 한자리 수하락했다각 한건이 낙찰된 제주세종은 100%, 71.6%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옥션이 7일 발표한 2022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대구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1.3%를 기록해 전달 83.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인 93.8%보다 낮은 것은 물론 지난 2014년 1월 81.1% 이후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6월 경북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1.9%로 전달 96.8% 대비 4.9%포인트 하락했다. 영클 영혼 끌어모은 대출 비투 b 내서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오르며 본격적인 고금시 시대가 시작됐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돼 내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길을 잃은 모습이다. 하지만 성공 투자의 기회는 늘 위기 속에 있는 법. 그자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보다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아파트 경매시장과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낙찰률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에도 미달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아파트 공공민간 사전청약아파트 의 제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4.0대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2대1보다 크게 낮아졌다. 최저 당첨가점 만점 84점은 24.1점으로 지난해 동기 30.8점보다 6.7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9.4대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7대1 경쟁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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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은 중공 후 미분양이 5월 37가구에서 6월 215가구로 481% 급증했다.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는데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집계 결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분양한 창동다워드리체는 지난달 진행한 첫 번째 무순위 청약에서 63가구 중 6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지난 5월 최초 청약 접수 때도 12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지만 89가구 중 63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강북구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15% 할인 분양 중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고도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하자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위안 오란 센트럴파크는 지난 5월 총 74가구에 대한 최초 청약을 진행했지만 모든 가구가 계약에 실패했다. 경기 양주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플에는 지난 5월 청약 접수를 했지만 전체 809가구 모집 가운데 81% 661가구가 미분양됐다. 지방에선 대구와 울산의 분양시장이 차갑게 식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 2분기 대구와 울산의 초기 분양률은 각각 18.0%, 35.4%로 관련 통계 집계 1회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미분양주택이 6,71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2 7,910가구 중 24.7%에 달했다. 경매시장에서 지난달 서울아파트 낙찰률 경매 물건 대비 낙찰물건 수는 16.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2월 22.5% 이후 가장 낮았다. 7월 서울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의 경우 96.6%보다 13.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0%포인트 오를 경우 전국 주택가격이 1차 연도 말에 0.25% 0.35% 2차 연도 말에 0.65% 1.40%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파트 경매시장과 분양시장 침체도 장기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